북공방입니다 오늘 가죽도구 영상은 새로 구입한 원형 철형 세트와 사용하던 미니 철형 세트입니다 원형 세트 구성은 2cm, 2.5cm, 3cm, 3.5cm, 4cm, 4.5cm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저렴한 세트들이라 튼튼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미니 핸드프레스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의 촬영이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제작 영상에 사용 예정입니다. 예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미니 촬영 세트입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습기로 인해서 녹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저기 조금씩 녹들이 많이 생겨서 녹제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모양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핸드폰 카메라 모양과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 작은 촬영들입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만 자주 쓰게 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녹제거제입니다. 청수세미를 잘라 두었습니다. 녹제거제를 뿌려주고 30분정도 기다렸습니다. 녹이 난 촬영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골고루 뿌려줍니다. 청수세미를 이용해서 녹제거 작업을 해줍니다. 제거제 용액을 휴지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지퍼백을 이용하여 그리스 작업을 해줍니다. 자전거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스프레이 그리스입니다. 지퍼백에 뿌려서 지퍼백을 봉해주면 여기저기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0분이나 40분 정도 기다려준후 그리스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를 닦아줍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휴지와 면봉을 이용하여 구석구석 그리스를 닦아줍니다 그리스가 조금 남아있어도 녹이 안나고 보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 조금 더 닦아서 자주 쓰는 철형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철 습기 때문에 새로된 도구 몇 가지들이 녹이 생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도구들도 작은 녹들은 닦아주는게 가중에 묻어나지 않습니다.